송채윤, 이지한 베풀어준 친절과 애정 기억하며 10월 30일 기억할게 편히 쉬어 배우 송채윤이 이태원 참사로 세상을 떠난 동료 배우고 이지한을 추모했다. 송채윤은 일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꿈을 향해 매일 정직하게 땀 흘리며 노력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생생하고 감각이 선명하다며 그리움을 표했다여 사회생활 막 시작해서 모든 게 어렵고 낯선 17세 송채윤에게 오빠가 베풀어준 친절과 애정, 평생 잊지 않겠다. 나 또한 그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겠다. 10월 30일 기억하겠다. 변이 쉬라고 덧붙였다. 공개된 사진 속 송채윤과 고이지하는 화면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. 한편 1998년 생고 이지하는 2017년 렘넷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. 내년 방영을 앞둔 mbc 새 드라마 꼭두의 계절에 캐스팅돼 촬영에 임했으나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세상을 떠났다.